그래도 선배님이 데뷔 초에는 여성스러운 컨셉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요? 네,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네. 진짜. 어. 어머, 어제 언제냐? 오, 되게 어디야, 어디야? 90년대 중반 같은데? 여자 치미 주근 좀 특이한데요. 당구를 좀 쳐요. 아, <웃음> <웃음> 어, 너무 귀여워. <귀여우셔서.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왜 코미디야? <목소리도> 어, 여자가 아, 응. 여자 술은 잘, 전 술은 잘 못해요. 어, 그니까 딱 맥주 한잔 정도. 한잔 정도밖에 못해요.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아, 아, 저, 저 일밤인가요? 어, 일밤이죠, 아, 일밤. 너무 아, 웃기네요. 아. 아. 아. 아. 근데 되게 매, 맥, 맥,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아. 실제로 그러니까요. 근데 주량이 어떻게 돼요? 잘 먹지 않는데 어쨌든 술을 얻어본 적은 없어요. 힘이 닿는 데까지는. 어. 어쨌든, 약간 취한 척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취한 척한 거는 우리 이브티씨 <웃음> 앞에서만 해보고. <웃음>